반갑습니다. 이단 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이단 2단 사이비,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신천지 101가지 거짓말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어떻게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어떤 사기 수폭을 쓰는지 그들이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자신들은 성경만 가지고 성경계로 진리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들이 말이 성경적인지 오늘 성경을 가지고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입이 신천지 101가지 거짓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첫째 날, 두째 날 했던 사람의 시, 짐승의 시,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에 나온 생명나무, 선악나무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31장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성경을 좀 꺼내서 함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31장 27절입니다. 3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 여기에 나오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할때 사람의 씨는 씨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씨는 하나님이 뿌리고 짐승의 씨는 앱뱀 곧 짐승 사단 마귀 짐승의 신은 사단이 뿌린 말씀으로 비진리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말씀에는 진리와 비진리 사탄이 뿌리는 비진리와 하나님이 전하는 진리 이 두가지 말씀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탄의 신은 사탄이 뿌린다고 짐승의 씨는 사탄이 뿌린다고 하면서 에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했지만 에레미야 31장 27절을 다시 정확하게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뿌리리니 이렇게 해서 성경을 다시 정확하게 한번 보면 정확하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단 사입이 집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할 때 사람의 씨, 짐승의 씨가 있는데 짐승의 씨는 사탄이 뿌린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을 살펴봤더니 성경은 사람의 씨도 짐승의 씨도 하나님이 뿌린다라고 되어 있다는 라 겁니다. 여기 에레미야 31장 2 7절에 기록된 이 사람의 시, 짐승의 시는 말씀이 아닌 실제 사람의 자손, 후손, 그리고 짐승의 시는 짐승의 새끼. 이렇게 우리 선거님들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에레미야 31장 2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 4절입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서 함께 살리라. 모든 선후부 농부와 사람의 씨, 양떼를 인도하는, 양떼는 짐승의 씨, 에루살렘 성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에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에루살렘, 그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신천지에서 에레미아 31장 27절을 악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창세기 2장 9절에 나온 생명나무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신천지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사기를 쳤는데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집단과 신천지에서는 이 선악나무, 생명나무, 성경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는 지식 에 나무, 지식에 관한 지식 나무인데,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알게 하는을 빼버리고, 선악나무, 선악과 라고 명칭을 바꿔서 이미지를 악한 것으로 만들어서, 선악나무는 사탄이 씻구려, 사탄의 비진리를 받아먹은 선곡의 선악나무를 심은 자는 사탄이고 선악나무 씨를 뿌린 자는 사탄이고 선악나무는 사탄의 조직이다. 그래서 선악나무는 사탄에 소속된 사탄의 조직이고 사탄의 목자가 씨뿌린 비진리를 받아 먹은 악한 자들, 가라지, 드랩, 공동체, 모임, 조직 바벨론 교회라고 이단과 사이비 집단 그리고 특히 신천지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미혹했다는 라 겁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선악나무는 사탄이 심었고 사탄의 조직이다라고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신천지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사기수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그 땅의 보기에 아름답고 선악 나무에 대해서, 지혜의 나무에 대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식의 나무이고 생명 나무는 지혜의 나무이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 나무를 에돈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을 거닐면서 이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 주권자 되시는 분.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 임금이 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재판과 관련된 왕의 주권, 절대자 창조주에 의 대한 이 나무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에덴 동산 가운데 심어놨는데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서는 우리의 타락 원인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그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인간들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서는 선악과 나무를 나무에 선악과를 먹고 죽고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지 우리가 영생한다고 라 하면서 본질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했는데 타락의 원인이 바로 이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이렇게 비튼 후에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종교적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신천지에서는 이 선악 나무를 심고 선악 나무 실을 뿌린 자가 사탄의 조직이고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악한 존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고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이단사이비 집단에서는 이걸 악용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기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사이비 집단에서 얘기하는 특히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에레미야 31장 27절과 창세기 2장 9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했는지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24절, 계시록 22장 2절, 계시록 22장 2절에 보시면 하늘에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최소 두 그루 이상이고 이 지상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자신들이 생명나무라고 하는데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나무를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신천지 역시 창세기 2장 9절에 나무를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로 해석해버리면 창세기 3장 7절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야채, 채소와 그리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의 음식으로, 나무를 우리의 음식으로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나무를 사람으로 해석해버리면 사람이 시인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따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져버 되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치마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리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신천지처럼 나무를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나무, 잎, 사람의 무화과라는 사람의 잎을 찢어서 팔을 찢어서 옷을 만들었다. 이런 잘못된 해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성경을 찾으셔서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추수꾼과 가라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네 곳간에 넣으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42절 보겠습니다. 거기도 추수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성경은 추수꾼이 천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나온 이단 분파들과 신천지 그리고 신천지에서 나온 많은 분파들이 있는데 거기서 공통적인 게 자신들이 추수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천사가 추수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재열에서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나온 분파들. 이 신천지에서는 추수꾼이 자기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 주장대로 자기들은 알곡을 추수하는 가라지가 아닌 알곡을 추수하는 성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성교회, 기존의 교회들은 바벨론 교회고 사탄의 조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수를 해간다고 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추수해간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거짓말, 사기수법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처럼 그들이 추수하는 그 신도들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을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을 확인해 봤더니 이단과 사이비 신천지에서는 그들의 추수한 그들이 추수꾼들이 추수하는 것이 알곡이고 성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다시 확인해 봤더니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단 살기 집단들과 유재열, 박태선, 그 다음에 신천지, 이단 사회비 집단들과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이 자식들이 추수꾼들이고 자신들이 추수한 성도들이 알곡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어서 심판하게 되는데 먼저 거두는 것이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라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 추수꾼들이 거두어 드리는 그 곡식이 성도가 아니고 가라지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드리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먼저 거두는 게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라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신천지가 자기들이 추수꾼들이라고 하면서 거두어 드리는 그 곡식은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2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지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성경은 추수꾼이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아 신천지에서는 추수꾼이 자신들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추수꾼들이 먼저 거두어 드리는게 가라지라는 겁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분명하게 마지막 배에 천사들이 와서 추수를 하게 되고 추수하는 대상이 먼저 가라지를 추수하고 불사은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모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 신천지에서 우리 기존 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탄의 조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추수해갑니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자신들 주장대로 바벨론 교회, 사탄의 조직에서 가라지를 빼서 신천지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스스로 자기 신천지 조직이 바벨론 교회이고 사탄의 조직이고 가라지가 모인 조직이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써놓은 그리스도 행전 사복음서 강의라는 책 115페이지에 보면 예수 교회에는 사단의 교리가 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처럼 신천지는 사단의 교리가 있는 사탄의 조직이고 바벨론 교회에서 가라지를 추수해서 모아놓은 사탄에 소속된 사탄의 교회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단 사이비들과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의 앞뒤 문맥과 다시 한번 그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쳤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시록 2장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으로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상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들 유재열 장막승전 분파들 신천지에서 나온 분파들에서는 이 게시록의 실상이 자기들의 교회가 보고 체험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겼던 주님이라고 했던 박태선 전도관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박태선이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했던 자들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자들이 나와서 또 다른 이단사이비 집단들을 만들고 박대선이가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단사이비 집단을 만들고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활란과 곰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씨가 써놓은 그리스도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강해라고 되어 있는 이만희씨가 써놓은 책 115페이지에 보면 예수교회에는 사탄의 교리가 존재한다라고 기록된 글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요한 계시록을 애언서로 봅니다. 애언은 비유로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봉함된 이 글은 계시를 받은 누군가가 해석해 줘야 되고 이 애언에는 천국 비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 비밀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배도의 비밀, 멸망의 비밀, 구원의 비밀 이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이 요한 계시록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을 확인해 봤더니 요한 계시록은유제열 장막성전에서 일어난 배도의 사건과 유제열 장막성전에 들어온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사와 열명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들이 이유제열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이사교회로 명칭을 바꿨던 이 사건이 멸망의 사건이고 이 만희씨가 이 멸망의 사건을 보면서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에 일곱 천사직분을 가진 자들과 유재열에게 편지를 써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은 유재열 장막성전과 신천지 이만희씨가 초창기에 유재열 장막성전과 신천지 신도들이 겪었던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에서 겪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의 성취, 실상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만희 씨가 써놓은 요한계시록 완전해설, 요한계시록 진상, 요한계시록 실상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사건이 이만희 씨가 본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장 구절을 보았더니 성경은 실상이 사단의 회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활랑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라 겁니다. 신천지는 계시록 사건의 실상이 자신들이라고 이만씨가본 사건이고 자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고 이만이시의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이만이시라고 이렇게 신천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실상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분명하게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사야 34장 16절 이걸 말씀의 짝, 짝교리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이사야 34장 16절을 가지고 말씀의 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정말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도,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 신약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성경에는 짝이 있다. 말씀에는 짝이 있다고 라 주장하면서 이사야 34장 16절 이 말씀을 악용을 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 말씀의 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비유풀이 이 짝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풀이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악용하는 성경 근거 구절이 바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요하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렇게 해서. 이사야 34장 2 구절만 가지고 보면 이단 사입의 집단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말씀에 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두가 짝이 있다는 라 것처럼 이 짝풀이라고 합니다. 비오프리로 넘어갈 때에 그게 정말 옳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는데 이 성경 근거 구절은 여기에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짝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짝이 말씀에 짝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말씀의 그 짝이 말씀과 짝이라는 이 낱말 두 개를 빼서 성경에 짝이 있다고 라 이렇게 말씀에 짝이 있다 비유에도 짝이 있다고 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야 34장 16절의 앞뒤 문맥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 것이라. 이 말씀 역시도 이스라엘 에루살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의 기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후에 정말 완전히 멸망해버린 다 죽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황폐해진 무너져 버린 그땅 위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숲풀이 우거지고 새들이 모여들고 짐승들이 모여들어서 다시 회복되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34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국가를 이루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 방백도 없게 될것이요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내는 엉겅키와 세품이 자라서 승량의 굴과 타도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엄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사야 3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모든 짐승들에게 모든 풀 모든 식물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이렇게 짝이 수껏과 암껏 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짝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사람과 짐승들과 동물들에게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서 살리라 완전히 무너져버린 에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시 대대손손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기록된 이 말씀과 짝이 있는데 이 말씀과 짝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짝은 말씀의 짝이 아니고 짐승의 짝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서 이사야 34장 신육제를 가지고 말씀이 짝이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정확하게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의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비유프리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말씀에 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짝풀이를 합니다. 그 짝풀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비유이입니다 비유. 성경이 봉함되어 있는데 비유로 봉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알아야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기 온갖 사기 수법을 동연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합니다. 비유가 봉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유를 봉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단 사회비 집단에서 성경이 봉함되었고 자기가 계시록에 기록된 그 책을 받아 먹고 성경을 통달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이 비유의 의미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우리 다같이 마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단 차이비 집단에서는 성경이 비유로 봉합되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것도 천국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2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다는 게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말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시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에 대해서 다 해석해 주시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이 비유 해석에 대한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느냐 깨달았느냐 이렇게 분명히 확인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알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천국 비유에 대한 해석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그 당일날 예수님은 비유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유에 대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비유에 대한 해석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어려운 것, 비유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은 해석해 놓고 비유를 듣고 해석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해석이 필요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록을 그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 예수님이 천국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기록해 놓았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천국의 비밀이 비유로 감추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쳤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4장 34절, 마태복음 13장 51절을 확인하셔서 어떻게 이단 살비집탄들이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였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5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다 해석해 주었고 제자들은 그, 해석, 그 비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알았다고 예수님에게 다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성경은 비유가 감추어지거나 봉함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해석해 주셨고 제자들은 이비유의 말씀을 해석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성경님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그 얄팍한 언변술에 속아서 미혹되지 않도록 성경을 다시 정확하게 읽는 습관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긴자, 이기는자 게시록 2장 3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 신천지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유재열 장막성전 분파들, 박태선 전도관 분파들, 이만희 신천지에서 나온 분파들에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이기는 자에서 는자를 빼버리고 이긴 자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이긴 자가 그들이 어떻게 이긴 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사기를 쳤는지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